우리 지금 어디가? 일산칼국수. 목소리 또렷또렷할 크게 하라 그랬지. 일산칼국수. 일산칼국수 일산에 되게 많던데. 일산에 많은데. 어. 짝퉁이 많지. 어. 아, 그럼 뭐 어떻게 알아 진짜인지? 진짜지? 진짜가 몇 개나 있는데. 거기 그 집이 진짜니까 진짜지. 진짜는 하나지. 그 집이라고 하면은 시청자들이 어떻게 알아? 일산칼국수 치면 나와. 아 여러 개 나오던데? 여러 개 나오는데, 어. 본점 치면 돼 본점. 아 일상 칼국수 본점. 아니요 내는 안 나고. 그양 그래? 엄청 많이 주고. 어, 양이 많아? 응, 양도 많이 주고. 어. 김치가 또 기가 막히지. 바지락도 들어간대더만어 바지락도 한네 다섯 개 들어가나? 아 전문가가 설명을 제대로 해야지 시청자들 <웃음> <진짜>. 혼동오게 <웃음> 나는 네? 전문가가 아니여 같은 식당 한 다섯 번 이상 가면 전문거지. <웃음> 여기 닭칼국수는 난 별로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나도 원래 내가 닭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응. 치킨도 안 먹고 잘안 먹고 한 조각? 한 응. 조각? 그걸 많이 먹고 원래 닭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는 땡기네 응. 주차장이 지금 여기도 넓은데 건너편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사람이 엄청 없는 거래 별로 지금은 진짜 완전 없는 거네 오, 오케이. 오, 되게 크다. 자, 노란색 건물. 주차장이 엄청 큰데, 주차장이 여기. 지금 대략 보기에는 50대 정도는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만 될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건너편에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주차장이 있어요. 여기 주차장도 꽉 차서 이 길거리가 차로 그냥 다 찬다고 하더라고요. 장사 잘 됐다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인지 뭐. 그러면, 그렇게 유명하다던 일상 칼국수 한 한번 으으러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적으로 다들, 이런 거 다들, 이런 이이이 종이컵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종이컵 쓰는 것 같아요 원래 일회용품을 잘안 쓰는데 그다음에 여기 다대기 있고 후추 있고 그다음에 여기 소금 아, 행복해 냄새가 닭 냄새가 조금 나네 대충 안에는 이제 뭐가 들어있는지 보면은 국물은 되게 걸쭉하고 가지락 가지락 닭살 찢은 거 이렇게 뭐 어, 이정도? 뭐 양이 막 겁나게 많고 그러진 않네 예전에는 많네 어, 닭은 그래도 좀 정도는 있네 이게 얼마라고? 이게 8천원 어, 8천원 닭갈고0 8천원 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닭은 이렇게 생겼고 바지락은 이렇게 깨진게 이렇게 아 이게 이제 국물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깊은 국물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개를 이런 식으로 깐다라는 유산가국수만의 특징 아 요즘 대파값 되게 비싼데 야, 대파도 이렇게 조각을 세보면은 <웃음> 82개 정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야, 김치는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음. 육수는 확실히 찌네요 어떤 사람 불로고보니까닭닭에서는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 오늘 저는 냄새는 전혀 안나고 음. 그러니까 이게 닭으로만 끓이면은 뭐 물론 닭 닭이 한 베이스가 한 80% 들어간 것 같긴 한데 닭하고 바지락이 합쳐서 그런지 그 닭만, 닭맛만 나는 100%의 국물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더 감칠맛이 좀 나는 것 같은 것도 있어 면도 쫄깃하고 뭐 닭도 이 정도면 한끼 식사로 양은 되게 충분할 것 같아요 그 같이 나오는 김치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하자면 이게 이제 익은 거는 아니야 익은 거는 아니야 그냥 이제 일반 김치 담근 담근 거 같은 그런 맛 근데 사람들이 김치 때문에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우리 설렁탕집에있는데순대국밥집이나그 겉절이 잘하는 그런 집 그 느낌? 살짝 달짝 살짝 달짝지근하고 마늘향 좀 나고 밖에서 두고 있으면 은그지 짜증은 나는데? 맞아 맞아 진짜 카룩스는 겨울에 더 많이 생는거지 이거 포장을 해가려면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거야? 아, 얘기 안 해도 되고 어. 그냥 카운터 앞에 2방씩씩 아, 그러면 준비하는데 시간 뭘? 요 이미 포장이 돼 있어? 포장이 돼 있어? 그러면 어. 가면은 쌓여 있어 양은 똑같이 주는 거야 포장해도? 양은 똑같이 주지 어. 김치 같이 들어가고 김치도 응, 김치 음. 들어가고 국물은 어떻게 줘? 국물은 여기 이 패트 페트병에 어. 이거보다 큰거아니면 아, 어, 요 사이즈 응, 요 사이즈 하나 주고 음. 면, 면은 면 따로 국물은, 주고 국물은 육수는 충분히 줘 음. 포장 가격은 똑같아? 아똑같아 가격 포장비 따로안 먹고 음. 그래서 그 비닐봉지는 이제 뭐 몇분 끓이다가 면을 언제든도몇분더 끓이고 아, 설명서까지 아, 주는 거야? 설명, 설명서가 비밀포장에 써있지 아. 그 포장해가면 두 끼를 먹는다고? 음. 나는, 나는 두 끼를 먹어 국물 음. 한끼 먹고 아유 국물만 있으면 내가 열 끼도 먹지 물 붓고 물 소금 넣으면 되는데 그 음. 음. 정도의 진한 맛이 안 나지 음. 맛은 있는데 이칼국수에 가격적인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8,000원 하니까는 조금, 약간, 칼국수 치고는 일반 사람들한테 살짝 부담되는 느낌은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직원 인건비에다, 땅값에다, 뭐 이런 거다 가격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 여기, 여기 8,000원은 아깝다고 생각을 했던데요. 음. 음. 사실 요즘에는 8,000원도 이제는. 그러니까. 무슨... 음식 카페 다 아, 너무 예, 올랐으니까. 예. 근데 이제 이제, 이게 자주 자주 밖에서 사 먹는 무슨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우리 같은 특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자들이야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루 종 너무 먹고 싶은데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싶은데 그죠? 독단을 알 수는 있지 8천원 하루 세끼 24,000원 곱하기 30일 하면 한 대충 72만원 나오네 그럴땐 포장을 해가려니까 그러네 그게 정답이네 포장을 해서 근데 포장을 할때 여기서 안 먹고 그냥 포장만 해갈 수도 있는 거지? 그치 렇또 음. 닭을 또 천천히 씻다 보면 닭에서 그 삼계탕에 들어가는 그닭 맛나 인삼 향이 좀 나는 것 같아 나는 술을, 술을 만들 때 같이 들어가면 뭘 만들 때? 육수로 만들 때? 글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우리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먹고 건강한재료를 맛있으면 되는 거니까 진한 한국 한국 인국물국다 먹어야 되는데 면을, 면을 다 먹고 국물을 남기고 있으니 안타까운 게국값이 올라도 이런 식당 같은 경우에는 파는 계속 올려야 될거한야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많겠지. 그러니까 그게 반응이야? 많지 <웃음> <웃음> 같이 유튜브 못 하겠네. 적겠어. <웃음> 많겠지. 많겠지. 김치 맛있지. 맛있지. <웃음> 맛있지. <웃음> 포장 <거지? 웃음> 할 거지. 할 <웃음> 거지. 이게 뭐야? <웃음> 저희는 유튜브는 오늘이 이번 편이 끝. 다 먹었습니다. 포장 할 거야? 포장. 포장. 하나. 하나? 오케이. 포장 하나 카메라에 대고 손가락 하나만 가운데 딱 대줘. 하나, 가까이 와 하나, 몇 개? 하나 <웃음> 이 집에서 파는 거는 칼국수, 냉콩국수, 공깃밥, 음료수인데요 8,000원, 냉콩국수도 8,000원 이건 계절식품이래요 6월에서 8월 사이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질적으로 6, 8월 빼면은 무조건 칼국수만 파는 거예요 공깃밥, 천원, 음료수, 천원 어, 음료수 값 천원인 거는 마음에 드네요 싸다 일상칼국수 이름 있고요 여기 전화번호 보이죠? 03103-208 너무 바빠서 전화 받을려나 모르겠다. 자, 저희는 잘 먹고 일어납니다. 이게 1인분인 거예요? 네. 아, 1인분. 이 아까 우리가 먹었던 물병 사이즈 들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면이 있고, 아, 이 비싼 파도 들어가고, <웃음> 김치. 이건 뭐야? 아, 닭. 닭하고, 아, 요거. 그 다음에, 다들기다들기까지아 하대기. 응. 이렇게 해서 닭칼국수 하면 여기 말고 또 다른 데 생각 안 나는 거지? 딱이 집이지? 원래 닭을 안 좋아해 아 그래? <웃음> <웃음> 닭을 안 먹어 근데 이제 닭칼국수는 <웃음> 생각이 <웃음> 나어 여기는 여기는 아, 오케이. 아무튼 나는 여기가 이제 집 근처다 그러면 자주 와 자주 오는데 근데 이제 나는 일산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지 어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이거를 먹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조금 좀어 생각이 들 만하네 왜냐면 뭐 주변에도 칼국수 괜찮게 하는 집은 있는데 여기가 막 유명 워낙 유명하잖아 그래서 나는 그 유명세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큰거 였었던 거야 근데 이제 그거 정도 만큼은 아니었다 근데 뭐 확실히 퀄리티는 있었다 그거야 그치 뭐 호불호가 있으니까 나름 괜찮았어 뭐 옥자가 여기서 하니까 그래도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이 좋은데도 아프고 이러는거지 이렇게 호황하고 네, 네, 네, 네. 그럼 이거 네, 네. 여기 안왔으면 내가 여기서 무슨 뭐, 뭐 무슨 말도 안같지도 않은 평 이런거 얘기하지만 <웃음> 결국 지금 옥자 안맞으면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지 내가 네. 그럼 이런 이런 고급 식당 가보고 나나 만 이렇게 사람 구실하고 밖에서 <웃음> 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 <웃음> 옥자 안맞으면 진짜 사람 구실도 못하고 내가 진짜 이거 돼지 같은 거먹여 뭐 살려놨더니. 어? 뭐야? 못하겠다고? 뭐 컨셉? 컨세... 다 때려 쳐. <웃음> 뭐 신한 염전 컨셉이야? <웃음> 염전 사장님이야? <웃음> 왜 그래? 어? 자, 이게 일상 칼국수고요. 저희 보시면은 저기 건물 있죠 여기. 저희가 여기에 이제 풍산역이에요. 풍산역. 중앙선에 있는 풍산역 풍산역에서 걸어올만한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주변에 횡단보도가 안 보이네 뭐 저쪽 풍산역 앞에는 횡단보도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건너서 걸으시면 될것 같아요